두번째 짠 도착했는데 오늘은 친구들 3명이 저희 집에 집들이 겸제 생일 파티 겸 해서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킨 게 많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냉동 새우고요. 그 다음에 무가염 버터, 프로슈토 프라타 치즈, 바지락! 바지락 술찜을 할 거거든요. 마들! 그 다음에 베이비채소, 샐러드요. 그리고 루꼴라까지. 아, 깻잎. 이거는 제가 노량진에서 지금 회를 주문을 해놨는데 이따가 배달이 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싸먹을 깻잎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 이거 시킨 적이 없는데? 짜파게티가 왜 왔지? 난 분명히 신라면...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페페론치노 발사믹 글레이즈드 소스. 이거는 이제 숙취 해소에 좋은,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헛개차 시켰어요. <목소리> <목소리> 응, 응, 응. 네스. 네스. 응. 응? 저기 많 구. 밑에 흘려있어서. 이쪽 어. 가면? 응, 페용론 여기 이 여기야? 어졌어 아니 그냥 여기에 세우는 거야. 나데 아, 그게 너 근데 그렇게 되게 많아. 맛있... 아 작작. 근데 빵 있어? 빵 없어. 아, 빵사 동안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음, 근데 어?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아 나... 나 다음 주로 보고 아일랜드. 있는데 짠짠갈색 소스 뭐 필요한은 음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럼 얘를 먼저 먹어 아니 따 놓고 얘 먹고 먹자. 나는 그냥 <웃음> 이 <이게 빡비빡. 웃음> 아, 음. 머리가 이제 안 아프다 어. <웃음> <웃음> 됐어? 하루 못 자고 가니까 나 이런 식물 이런 거 항상 관심 있었는데? 점점 와인 중에 아이 와인 진짜 맛있네 기대되는걸 탄생석? 이거 탄생석이 뭐야? 너 오팔 오팔 어, 어. 아. 몇십만원을 하는 거야? 원석이 그래 진짜? 어. 두거나? 어 물을 그냥 보통 원석 어? 같은 거를 정화시켜 줘야 되거든? 어, 어 얘네들이 오월. 길을 막 빨아들이거나 계속 때를 타니까 너무 뭐 예뻐 사전에. 너무 마음에 들어 <웃음> 너무 예쁜데? 아이고. 이거 좀정다 찍어야지 형수병 <웃음> 어, 너무 귀여워 자, 두 번째 가운데는 버섯 에클레어 준비해 드렸고요 조그맣게 우리의 베이크를 해볼게. 우리의 베이크를 에볼게우이플 시럽을 새우보를 함께 게어드렸습니다를 해볼게. 우이리브 베이크를 해볼게. 우리이 도 있지만 한세개 빼고는 지금 세개 선물로 도착한 거거든요 한번 제가 지은 첫 잡곡밥입니다 아이고. <웃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해본저오잘된거 같은데 근데 가쁜 밥을 보여준다고 오잘 됐어 어 아주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됐어 갑자기 밥을 다 해놓고 화면이 전환이 됐는데 지금 나갈 준비를 얼른 마쳐야 돼서 무념무상 무화과를 볼에 발라줄 거예요 이 정도 립을 약간 로즈톤이나 MLBB로 올리는 날이나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로지로지한 장미 느낌을 내고 싶다 할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되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을 음. 다음 립은 요거 스킨푸드의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워터 틴트 샌디 코랄. 간단하지만 초가을 느낌으로 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높받는거 너무 어나도 나도 나도. 뭐이게 이거가 많킨아콤킨 할로윈이라고? 이엽다딱진그래나 <웃음>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그 진짜 음. <웃음> 뭐맛 <웃음> 있어? 부스터 장마술. 내가 6월에 가 봤더니 확 엄청 있어. 거는지가 있는 거아서 거기는 너무 맛있이은 거. 아까부터 나가아나아거아가나가 나이 사이즈 처음 보거든. 근데 이거 핸디하게 되게 좋다. 아, 아. 어. 좋 아. 아. 아니 나는 지나 <웃음> <난> 너무... <웃음> 그래서 그때 한번 샀었어. 아, 진짜? 여기가 내가 맨날 추천한데거든. 시하. <웃음> <웃음> 이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뀌어요, 빈티지가. 응. <웃음> 요런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덜 올라올 수있요 약간 고가랑저거를약고 거기 분같다분위괜찮아 맞아.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 <웃음> 가가 쨍하고 전체적으로 라이트한 바디감으로 부담없이 <목소리도> 음어 그래 맞아 디한테뽑으 그게 나 어. 아 미쳤다 이거 이거 한 배적으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알지? <웃음> 그래서 항상 X 배터리만 하면 다눌러야 근데 전개. 정말... 두 번째, 짠! 궁금해, 이거. 음. 맛있는데? 오! 오! 너무? <웃음>